아, 나 그렇게, 어? 하남자 아니야? 하남자 특. 아, 상남자, 나 상남자야? 도전하는 거 거절하지 않는다. 심지들, 도발에 반응하지 않는다. <웃음> 아니야. 비밀입니다. <웃음> 잠깐만. 아, 있겠나요? 있겠나요? 누구야? 시즌이 바뀌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않는리얼 각. 나는 솔직히 여러분 난 오늘 있잖아 시즌이 바뀌면서 패치 내역이 있을 줄 알았어 사실 근데 포켓몬 공식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나 진짜 오늘 정말 할말 많아 지금 업데이트죠 이거 혹시 아세요? 여기 보면 포켓몬 요거 있거든요 포켓몬 누르면 거부강에서 업데이트 끝난 거 알아요? 이 이상 업데이트 안해자 그리고 포켓몬 유나이트 외국 서버 있거든? 그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지금 해외 사이트거든요 여기가 확실하거든 근데 여기 보면 여기는 깔끔 어, 업데이트 다돼 있어 봐봐요 봐봐요 얼마나 깔끔합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 어, 만겜이다어새 시즌이 시작이 되면 뭔가 이 거대한 변화가 오거든요 근데 포켓몬 유나이티드에서는 그게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포유는 정말 갓겜이에요 1년 전에 올려놨던 공략들이 아유, 우리 새롭게 유입하는 유입 코코 아니 모코비분들을 <웃음> 위해 아주 배려가 넘치게 달라진 거 하나 포켓몬 유나이트를 보여주니까 아, 너무 갓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좋겠다. 아니 시즌이 바뀌었으면 뭔가 바뀌어야지 왜김이 1도 없냐고 차라리 롤튜버를 할걸 그랬나 일단 배틀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게임을 안해서 그런 거야 이건 여러분 마스터를 못간 이유 나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게 아니야 자 보세요 61판밖에 안 했으니까 내가 못간 거지 변명 아니야 61판밖에 안 했으니까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안간게아 아니 못간게 아니라 안간 거야 어안간게 아니라 못간 거야라고 말할 뻔했네아 좋아요 좋아요 이번 판에 지면 못간 걸로 합시다 그래 어나 아, 그렇게 어한 남자 아니야 한 남자 특아상 남자 나상 남자야 상 남자 특 도전하는 거 거절하지 않는다 심지들 도발에 반응하지 않는다 <웃음> <웃음> 아니야. 썰랭이 지옥일걸요, 지금? 응. 난 여기서 이거 때릴 거야. 어, 씻고 고통받든가. 오, 어, 요신리스 지금 무시해요? 요신리스 비아 발언? 뭐, 어, 뭐, 어쩌라고요? 아, 이거 네가왜 먹어? 내가 양념친 건데! 이거 쟤 때문에 진 거다, 이거! 아, 이거는 솔직히 내 잘못 아니다. 에버넌트 잘못이다. 자 물약이 왔어요 물약이 호로록 맛있다 아래 걸리는데 이거? 게임이 래이 걸리는데? 내 잘못이 아니라 게임이 렉이 걸리는 것 같은데? 아니 왜 자꾸 나를 반응시키려 그러지? 아 저거 상남자한 저런 거 반응 안 한다 막 뭐라 해도 무시한다 들리지 않는다 아니 구멍길 왜안 낫어? 아쿠 아유, 자꾸 나 발진 시키려 그러지. 나 아유, 왜나한남자라 그래? 어. 무빙 무빙 무빙 무빙 무빙 무빙 무빙 무빙 살려 살려 수 있어 살수 있어 살수 있어 살수 있어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어야 그러지. 큐미다라 피카츄야. 어 죽어 죽어 죽어 이 자식아 버려 버려 줄건줘줄건줘어어 어디서 캐리했다 저봐 저봐 지금 저러고 있다는 게 지금 말이안 된다니까? 내가 근데 또 내려가서 군기를 쓰기엔 또 이게 너무 위험하다니까? 아, 지금 저거를 지금 죽는다니까? 원딜은 둘이서 뭐 하는 거냐고? 신이시여 신이시여 저 사탄 마귀를 무찔러주세요. 내걸려요 그리고. 방다방어잘 했다 <웃음> 아 너무 재미야 유튜브 각 모른다고?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유튜브 각 솔직히 여러분 나 이거 이시즉 하나, 하나 있고 있거든 그나 사실 이거 공 쓰면서 유튜브 각을 노려야 되나 그냥 이겨야 되나 고민 정말 많이 했거든 근데 사실 내가 이거 제가 기관총을 살짝 옆으로 틀었어 좀덜 맞으라고 근데 내 걸려서 안 돌아갔어 머뭇거렸어 나 진짜 애정이 있는 사람이 솔직히 망겜 망겜 하는 게난 이해는 돼 그런 거지 겉으로는 망겜 이래서 망겜 저래서 망겜 아주 그냥 똥망겜 이러는데 이제 속으로 아 게임 망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재밌는데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게 솔직히 망겜 망겜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심이야 근데 진짜 망겜인가 보다 안 잡힌다 큐가 <웃음> 어떻게 알았지 제 집에 CCTV 달아 놨나요? 난 아쉬운 마음이 커 그래서 그래요 아쉬운 마음이 진짜 많아요 제가 지금 뭐 진심으로 게임 아 똥망겜이다 아 이거 제가 게임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이렇게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면 그냥 그 게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결론은 저거예요. 진짜 게임 치서 나간 사람들은 제 방송 오지도 않으실 거고, 포켓몬 유나이트 하시면 안볼 거고, 포켓몬 유나이트를 하지도 않으실 거거든요. 이게 저거 봐, 아 섭종 언제 하냐, 속마음, 아 진짜 섭종하면 어떡하지, 아 진짜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다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망겜 빌런 이 사람들의 속마음은 게임을 좀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사람들이 좀더 많아. 자 지금 아직도 한 남자가 되지 못한 호롱이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 너무 잘해서 이거 어떡하지 내가? 너무 잘해서가 문제네 중남자로가 하지 맙시다 뭔가 어감이 좀 그렇잖아 카트? 무빙? 무빙? 무빙! 아 우리 편 너무 늦게 온다 비밀입니다 잠깐만 아이겠나요 있겠나요? 누구야? 어허 어허 아 너무 쉬운데? 아제나우또 제발을... 공인해야되나? 좀 방금 멋있었다 인정? 줄건 줘야돼요 왜냐면 이거 더 죽어주면은 제들 레벨업 시키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 어떨 때는 호룡님 지금 하면 잘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서 지옥이에요 내가 이기면 그거는 엘리트컵이라서 그래요 호룡님이 못하지만 어, 상대방이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 아니 내가 못하면 푸키 엘리트컵에서 죽는 스키 괜찮아 난 상남자니까 저런 거다 이해할 수 있어. 아, 난 솔직히 못 하지는 않아. 못 하는 편은 아니야. 오오오오! 오, 무빙! 무빙! 뭐야, 방금? 비팅 뭐야? 무빙! 피해, 피해, 피해, 피해, 피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오, <웃음> <웃음> 이거지! 오, 다 잡았어. 어, 줄건 줘. 괜찮아. <웃음> 나이스 <웃음> 잘하고 있는데 꼭 카페 그 타이밍이 중요. 나 이제 들어온다. 나 이제 들어온다. 자, 캔슬! 나이스! 너무 좋고. 아,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너무 줄권조를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요즘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줄권조 메타. 제가 남잖아요. 저 빼고 다주고 있어요, 지금. 아군들? 어, 가져가. 어, 우리꺼? 아, 어, 가져가. 나만 안 죽으면 돼. 잡았다. 꼴. 꼴 넣자, 꼴 넣자, 꼴 넣자. 그렇지. 이거 안 죽는다고? 나이스. 자, 밑에 가디안. 뭐야, 저, 뭐야, 저 버그 뭐야. 지금 레코 잡아야 돼요. 지금 가디안 따위한테 신경 쓸 겨를 없습니다. 피해, 피해, 피해, 피해, 피 나이스! 좋은! 응, 꼴 넣을 거야. 응, 어, 꼴 넣으면 그만이야. 어, 뭐여. 나 하남자 아니거든? 아, 근데 나좀 지고 싶다, 이제. 이화각 잡아야 되는데 이화각 못 잡고 있어. 아 하... 아니. 나도 지고 싶다고. 지고 싶은데 캐리가 된다고. 어떡해. 일단 들어갈 뭐순 없잖아요. 아, 이화각 날아가고 있어. 아니. 아, 따봉 주지 마. 아, 좋아요. 랭크는 올라가는데, 아, 이화각은 점점 내려가고 있어.